증권업계에서는 대한민국 선물시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세명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거론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주식 투자 좀 해봤다는 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압구정 미꾸라지 윤씨의 투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씨는 1981년 한국외국어대 인도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의 하나은행에 합병된 서울은행을 1983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증권부에서 주식운영 3년, 파생상품 딜러 인년등 선물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서울은행 펀드매니저였던 그는 1994년 3개월간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연수를 가고 모의투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1996년 국내 선물시장 개장 당시부터는 서울은행 주식운영부에서 파생상품 투자를 시작한 후 매년 놀라운 수익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은행을 그만둔 이후 매년 적게는 연간 수백 퍼센트에서 많게는 수천 퍼센트에 이르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리면서 서울은행을 퇴사할 때 8천만 원의 원금을 가지고 서울 압구정동의 사무실을 내고서는 1,300억을 불린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선물시장 전문가인 페타포 투자자문의 하태용 사장은 선진 매매기법과 자금력으로 중무장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윤대표처럼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은 6.25때 군인 한 명이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혈혈단신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한 것과 비슷하다. 이론으로 무장한 그의 성적은 놀라웠고 그의 매매기법은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그대로 긁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주변에서는 주가가 급변할 때 놀라울 정도로 빠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익을 내는 동물적인 감각만큼은 윤시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도 하였는데요. 대한민국의 1세대 3대 슈퍼 개미답게 1996년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 이후에 국내 지수 선물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선물시장이 생겨난 지 4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경이로운 수익률을 자랑하였고 이는 윤씨의 어릴 적 승부욕에서부터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를 살펴보자면 증조국께서는 충청도에서 산을 걸고 판을 벌었던큰 손이었답니다. 그 피를 물려받았는지 동물적인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났고 어릴 때부터 내기승률이 무척 높았습니다. 한때 집에는 구슬이 천개 딱지 1만여 장이 있었으니까요 상대가 강해보이면 승부를 피하고 반대면 판돈을 올려 수익을 극대화했죠 시장 추세를 읽고 돈을 꺼낸 선물시장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재운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입니다 과거 어머니가 유명한 절의 스님께 여쭤보니 제가 40살부터 불처럼 일어난다고 했다더군요 우리 나이로 40살이 되던 1996년 그때 선물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신기하죠.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예명은 시장의 위험 리스크를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간다고 하여 사무실의 위치와 짬뽕에서 지인들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돈만 주가지수 선물 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1% 정도를 차지했었다고 얘기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재운이 없는 것 같으면 주식이든 선물이든 크게 일을 버리지 말라고 만류한다고 했었죠 그리고는 본인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으로는 증권사 데일리의 일일시황 분석자료로 꼽았습니다 주식으로밥 벌어 먹고 사는 전문가의 땀과 노하우가 다 데일리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데일리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주가를 잘맞히는 사람이 쓰는 데일리를 골라서 봐야죠 시장 분석가를 분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밤 10시가 되면 취침에 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 주가를 분석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윤씨의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그일 이외에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55세 때까지 투자를 계속하려면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저에게는 선물시장이 삶의 전부이자 생명입니다. 그렇게 2005년까지 8천만원에서 1,300억원으로 수익을 올리며 한국선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본인의 이니셜을 딴상호에 KR로 변경하고 KR선물의 대주주가 되어 제2의 도약을 꿈꾸게 되었죠. 그런 그가 3년 동안 매년 500억, 100억, 45억을 손실보게 되었습니다. 잘나가던 은행원에서 신이라 불리던 전업투자자 그리고 선물회사의 회장까지 역임하던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차이나 쇼크 500억 원을 단번에 잃기 전까지만 해도 1,300억에서 1,400억 원으로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활용했고 이후 손실을 보면서도 손실 금액은 1천억이 안 된다며 몇백억은 아직 있다고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와 투자 실패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는데요. 결국 2014년 IDS홀딩스에 인수되었고 한 매체의 인터뷰에 대해서 윤씨는 10년 동안 선물 거래를 해왔는데 당연히 이럴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물이라는 게 많이 벌기도 하지만 또 돈이라는 게 벌기는 어려워도 잃는 것은 굉장히 쉽죠. 2005년에 1,300억은 벌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00억 원은 미탁자산입니다. 그때 범돈으로 건물도 사고 기부도 하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며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윤 씨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단기 투기 거래를 본인처럼 많이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서바이벌의 천재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성취감이었다라고 합니다. 윤 씨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자금을 확보해 나갔고 결국에는 재기에 성공한 적이 많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멈출법도 한 윤씨는 2015년 KR선물회장직을 그만두고 바로 중국에 건너가 본격적으로 KR인베스트먼트, KR트레이딩 아카데미 등을 준비하며 트레이딩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교육이 가진 공공성과 본인이 쌓은 노하우를 접목시키기 위해 꿈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KR인베스트먼트는 중국 최대 선물회사인 중신선물과 중국 CSI 300지수옵션 시장 개장과 관련해 자산관리, 금융교육,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 그의 목표는 한국 파생시장은 너무 작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 시장이다. 하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고 2021년 뉴스에 따르면 그는 경기용인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4년째 해외선물옵션 자동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학교 안에서 잠을 자고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전설적인 매매를 할때 투자원칙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구정 미꾸라지 투자 오개명 첫째,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는 주식 투자법이 있다. 바로 5년 이상 기간을 잡고 여유돈이 생길 때마다 시가정액 50이 1인의 종목을 사모으는 기법이다. 윤 회장은 이렇게 하면 장기 투자, 배당 투자도 된다면서 물타기를 해도 결국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둘째는 손실에 대한 매도를 연습하라는 것이다. 단기 매매를 결정했다면 손절매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0% 손실 보고 파는 것은 20% 손실을 보는 것보다 훌륭한 투자다. 원칙을 정하십시오. 자신만의 스타일 같은 것. 개인 투자자들은 10% 벌면 차익 실현을 할줄 아는데 10% 손해를 봤을 때는 손절매를 못합니다. 원래 매도란 자체가 인간 본성과 안 맞는다고 하지만 이걸 못하면 직접 투자는 힘들다고 봐야죠. 셋째는 유동성 체크다. 유동성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커진다. 그는 부동산과 현금과 같은 유동자산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차이라고 했다. 캐시가 천억원 정도 있을 때는 100억 원을 날려도 단담했어요. 900억 원으로 다음날 또벌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1억원만 손실을 봐도 덜덜 떱니다. 지금은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컨디션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죠. 넷째는 레버리지와 차익거래에 대한 공부다. 투자를 통해 단기간 큰 부자가 되는 건 결국 레버리지 활용에서 승부가 나게 된다. 이후에는 차익거래다. 확실한 무위험 수익이 발생한다면 자신있게 대규모 자금을 털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는 원금을 지켜내는 능력이다. 큰 돈을 만지려면 원금은 좀 깨져도 된다는 식의 섣부른 배포는 곤란하다. 10억원을 운용하다 10억원을 남겼으면 그 순간 처음 10억원은 일단 그냥 빼고 남은 10억원만 갖고 플레이합니다. 원금이 깨지는 것만큼 큰 투자 위험은 없죠. t h a n k y o u